이것은 부펜이죠부펜을 통해서 펜을 잡는 법또 나중에 붓을 잡는 법 등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집필법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부펜을 잡는 거하고 이런 펜을 잡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필 마찬가지겠죠. 글씨만 잘 쓰면 되지 잡는 법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야구 배틀을 잡는 법, 검도 하는 사람이 칼을 잡는 법, 등등이 다 기본이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잡는 법의 차이에서 뭐가 결정나냐면은 동네에서 잘 쓰는 사람까지 가는 길은 그냥 비슷합니다 그 이상 명가에 이르는 길 작가에 이르는 길에서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죠 잘못 습관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결 요결이라고 할까요? 비결은 감춰진 건데 사실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비결도 맞아요. 자, 손가락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은 엄지와 검지와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부대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힘을 잘 분배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엄지가 하는 일은 오른쪽으로 미는 일입니다. 검지가 하는 일은 아래로 내리는 일입니다. 나머지 이세 손가락, 중지, 약지, 소지가 하는 일은 적당히 하세요 입니다. 즉, 조화를 이루어 지죠 내릴 때 약간 받쳐주면서 힘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일을 갈 때도 약간 받쳐주면서 확 나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수평과 수직과 조화, 중용 그래서 천지인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내려긋는 것이 하늘, 옆으로 긋는 것이 땅,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철학과 기술이 하나로 응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손가락끼리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엄지를 압박하는 이러면 안 되죠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힘이 약할 때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오래 하다 보면 원만한 힘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에 공을 품어야 됩니다 달걀을 품은 듯이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비어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릴 때 엄지가 작용하는 거죠 내려 그릴 때 검지가 작용하는 거죠 이런 어떤 차분한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의 조화성이 중요한 것이죠 또이 밑에 노트랄까 필기 이 용품을 놓는 각도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약간 이렇게 놓는 겁니다 내몸 쪽으로 기울어지게 왜 그런 거 하니 이 손이 쓰는 손이 가슴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달려 있거든요 오른쪽에 왼손잡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 각도를 하는 것이 가장 수직을 만들기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여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꼬부리는 일이 생겨요 여기가 꼬부라져서는 자세가 좋지 않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세 그리고 손가락들 사이는 다 붙어 있죠 얼기설기 떨어져 있지 않죠 붓글씨든 펜글씨든 손가락은 밀밀하게 속에는 텅 비어있게 차고 비어있음이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붓으로 보여드릴 거요이 펜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붓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붓을 잡는 법은 펜하고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만 약간 세밀하게 보면 다른 것이 있죠 손가락이 엄지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이 합심합니다 그리고 이두 손가락 이렇게 힘의 균형을 나누죠 역할 배분을 하죠 딱 이렇게 되고 엄지를 맞은 편에 됩니다 이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중에 행서나 다른 것은 좀더 멀리 가도 됩니다만 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잡는 이 손가락의 면을 보세요 여기에 닿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엄지도 거기 그 말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즉 살이 많은 곳이 아니라 뼈가 있는 곳으로 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커집니다. 뼈로 잡은 이것이 힘이 받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기운이란 것은 뼈를 통해 가거든요. 산줄기도 그렇듯이 바위를 통해 기운이 흐르듯이 손도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기운이 흐르는 것은 뼈입니다. 살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는 다 붙어야 되고 속은 계란을 쥔 듯이 공해야 되고 그럴 때이찬 것과 빈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수직입니다 북글신 수직이에요 펜이야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수직이란 뜻은 여기가 땅에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먹 하나 지나갈 정도로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쓴다면 은 활동에 제약이 주어지죠 그래서 안정된 느낌은 있겠지만 자유로운 느낌은 적습니다. 작은 글씨는 상관없어요. 좀큰 글씨는 다 떼주고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손가락들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우선은 아닙니다. 자, 팽글씨와 마찬가지로 엄지는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 둘은 내려주고, 이 둘은 올려주거나 버텨주고,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글씨에 비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쪽으로 가는 획, 핑글씨는일로 가는 획이 거의 없죠. 둥글리는 획이 가능한 것이고, 자유스러우면서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세는 이렇게 되죠. 요렇게가 아닙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내품 안에 무엇을 품은 듯이 이렇게 애기를 안고 쓰는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집필법 세 글자를 쓰면서 이 잡은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움직이지 않는지 네, 여러분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서체로 보여드릴게요 잡을 집자죠 이 필자 안에 지필법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섯 손가락이에요. 이것만 하면 붓열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붓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 대죽자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이 긴밀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지필법